모델이 됐어요. 모렐. 오 마이 갓. 오늘 촬영하려고요 을 제가. 제가 모델이 됐어요. 모렐. 모델. 메이크업과 헤어는 스튜디오에 가서 받을 거라서 집에서 스킨케어만 하고 갈 거예요. 제가 모델이 됐어요. 모 o e MODEL. 밖에 l 조카가 있습니다 d e l MODEL. MODEL. MODEL. MODEL. m o o e l o m e o 전 아닙니다. 저는 항상 보고 싶었잖아요. 아, 잠깐만 여러분, 야호! 진지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 하세요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 또, 제가, 어, 항상 유튜브로 만 훔쳐보고 그랬는데. 어, 어,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도 어행님을. 우리가 머렐이 됐어요. 머렐 이게 꾸민지생신지 모르겠는데. 머렐이 돼가지고, 음. 아, 한번 기가 나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만나봤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어쩜 좋아요, 진짜. 꾸민지내 편집 어, 안 할래? <웃음> 그냥 <웃음> 어, 쌤으로, 어, 거래로, 거래로, 생으로.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이따 와. 멋있고, 귀엽고, 큐티하고, 섹시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마스크 모두 촬영 잘하고, 이따 카메라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웃음> 좀더 시원한 느낌? 거짓말 네, 선생님께서 담당자 <웃음> <남장도. 웃음> 담당자님께서 요거 딸바를빠주셨다는 말씀 저는 요거가가가 취약주소 깨깨깨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음, 쌩이다 진짜 하이 어우 거왜 있다고 생각해 왜 이쁜데 어우 섹시 Come on, bitch. 여맞 완전 a 이어요 아니 i n g it all. I'm n o 나랑 저희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먹는 거 아시죠? 아시죠 저희 초코 이런 거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don't want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귀가 아프지 않아요 어, 근데 진짜 안 끊어져 몰래. <웃음> 가 네. <웃음> 아, 맞아 진짜 <웃음> 어, 나 이렇게까지 늘려본 적 없는데 <웃음> 위험해 <웃음> <되게> 위험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제 얼굴 가려요 솔직히 인정? <웃음> <웃음> 나도 인정해줘 나도 얘기가려야다 가려 <웃음> 솔직히 <웃음> 눈구입만 가리면 돼 인정도 이렇게도 인정. <웃음> <안 돼. 웃음> 나 남에게 보여주기 <웃음> 싫다 <웃음> 그렇게 <그럼> <웃음> 당신 도 내꺼에 다 나와야 돼 빠지면 안돼 당신 총성권이라는건 없어요 그래서. 무른자할 거예요? 그날 막집에 사이비 쌓였어. 집에 사이비 쌓였다니까요. 아. 아. 주먹 안 보여요? 아 뭐라 하는 거야? 얼마 받나도. 그래피만 해서 안되는안 그러면 제가 오늘 쫓아갈 거예요. 진짜 아싸. <웃음> <웃음> <웃음> <문의, 웃음> 선생님, 말씀하실 선생님 벌써 하0분을는다 <웃음> 뭐새못미나 죽었어. 뭐 치킨 된다. 이런 거 괜찮아요. 아, 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일단 분들은 원래 모분들안 드시지 않나? <않아? 목소리> 잘네 네. 뭐지? 이거 단호밥인가안 먹을 거면 놔 줘. 아니, 한 경계 박. 안. 안 가. 이거 이거 이런 토 샌드위치 처먹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요응응응응한응응응응응응응응응안 하거든요. 응가응 아, 산다.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먹응데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먹은 너무> <웃음> <괜찮은데. 웃음> 제 피부가 굉장히 더러워서 아니 이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제가... 아, 왜요? 아까아 진짜? 아, 진짜? 제가 이거 그냥 우리 배로왕인가봐배려키만 아, <웃음> 짱이에요 짱이야 우리 어미우씨 메이크업 바디 쳐으세 굉장히 떨리고요 인터뷰 <웃음> <웃음> 어, 굉장히 떨리고요 영상 무슨 하진이 별로 안됐어요 네, 리터스 다니지 아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어떻게 다 알아보셨어요? 전문가 처음 보자, 마자 <웃음> 근데 잘 됐다. 진짜요? 있어요. 네, 이쁜 것 같은데요? 아, 머리 짜는 일 별로 안 되셨구나. 네,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어, 아, 네. <웃음> 네, 저 베이스. 네. 딱 그냥 화사하고, 차분하게 잘 할까요? 아, 네. 그 음. 본인 톤? 네, 네, 네. 그럼 유튜브, 유튜버 하세요? 네. 음. 이거 이름 어떤 거예요? 메이크업 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목소리도> 끝났어요? 이 <목소리도> 컬러 어? 진짜 이쁘다. 어이 사람이 되게 멋있다. 아 메이크업 아, 네. 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요? 네네. 어 <목소리도> 진짜 이쁘다. 어쩐지 포근한 피치베리. 프레임 코즈네 프레임 프랭, 프랭코즈. 네, 코즈인데 지금 약간 섞인 거 같거든요? 아 섞었어요 근데 지니아 지니아만 발랐다가 카스테라 살짝 발랐는데 얘톤 너무 좀뜰거 같아서 얘한번더 아, 네. 발랐어요 <웃음> 롤러코스� <웃음> 네되셨요 감사합니다 네휴와 <웃음> 어. <웃음> 뭐야? 아까 그남 보다 자연스어 그쵸? <웃음> <웃음> 뭐야 너무 잘해 뭐야 <웃음> 너무 좋은데요? 와 난리 났다 양쪽으로도 한번 살짝만요 기깔난다 이 사람 낫니... 어. 자 걸어볼게요 <웃음> 네, 네, 네. <웃음> <웃음> 모델 <모델버킹은>. 워킹이 <웃음> 진짜 <바를 것> <웃음> 오!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한다. 아, 제공님,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길을 <웃음> 어떻게 주체 못하죠? <웃음> 오늘 <웃음> 를랬더니대박사에나게 <웃음> <대포장이나 웃음> 없어. 머리 위에 <웃음> 얹으면 <웃음> 되겠네. <되는. 웃음> 어,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 안녕. <웃음> 우리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맞아? 너너 거야? <웃음> 아니야, 나 아니야. 어이 응. 다 안녕. 나... <웃음> 나... 응? 연락하셔. 안녕. 안녕하세요. 이심히 가시게.